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원신의 필드 보스 첫 번째 공작할 보스는 바로 무상의 바람입니다. 이 무상의 바람은 바람 맞이 산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. 이렇게 한번 클리어 하게 되면은 맵에 이렇게 이미지로 나오게 됩니다. 등급은 정예로 나오고 있고요. 보스 클리어 시 이제 레진을 소모해서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아이템들은 이제 모험 등급이 오를 때마다 보상들은 더 상향되고요. 자 그렇다면 공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바람은 바람 속성이기 때문에 어떤 속성을 다 넣어도 확산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조금 편한 편이에요 대신 패턴이 어려운 게한게 있습니다 그 어려운 패턴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린 주인공 캐릭터를 바이 속성으로 합니다 주인공 속성의이 e 스킬 요 운석 떨구는 거 성운검이죠 이 성운검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 어렵다는 패턴을 조금 더 쉽게 할 겁니다 그리고 바위 속성은 맞추게 되면 결정이 생기죠 그 결정을 먹으면 그 해당 속성별 보호막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보호막이 일정량 공격력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주인공은 바위 속성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패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뭐 실전에서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좋지만 알고 시작하면 대처를 잘할 수 있겠죠 패턴의 이름은 제가 임의로 붙였습니다 바람의 인장 패턴입니다. 처음에 이렇게 광역 해오리 공격을 한 뒤에 주변에 바람의 인장이 나옵니다. 어 뭔가 말이 나와서 당황해하실 건데 이때는 그냥 딜렀는 타임이에요. 이 뒤가 중요합니다. 인장이 나온 뒤에 원거리 공격 3번을 합니다. 바닥에 표시가 나오고 이곳으로 공격한 후에 그 자리는 윈드필드가 생성됩니다. 이 생성된 윈드필드로 날아서 주변에 바람의 인장을 먹으시면 됩니다. 이 인장을 먹는 이유는 뒤에 연속 공격이 나오는데 그 횟수를 줄여주기 때문이죠. 주인공을 바위 속성으로 하시면 높지 않는 곳은 이스킬로 e 올라가서 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E스킬은 이렇게 원거리 공격에 맞지 않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. 뒤에 나오는 연속 공격입니다. 가불기 상태이고요. 대시 무적이 안 먹힙니다. 슈퍼아머 상태로 딜량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2에서 3회 랜덤 공격을 하는데 주변의 인장을 빨아들여서 공격하기에 아예 인장이 없으면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습니다 이 패턴 또한 주인공의 이스킬로 e 회피가 가능합니다 꼭 바위 위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다음은 중력 패턴입니다 보스가 내 캐릭터를 빠르게 따라온다면 중력 패턴일 확률이 높습니다 방법은 공격이 시작하기 전에 빠르게 도망가는 것뿐입니다. 윈드필드가 설치된 후에 이 패턴이 나왔다면 공중으로 도망가셔도 됩니다. 보스가 공격 후에는 딜타임입니다. 다음은 나비 패턴입니다. 워낙 빠른 공격이라 공격 해차기가 쉽지 않고요. 총 2회 공격을 하는데 첫타 공격을 맞게 되면 공중에 갇히게 됩니다. 그래서 첫 1타 공격을 맞으시면 안되고요. 바닥에 범위가 표시돼서 벗어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박수 패턴입니다. 어 이건 뭐딱 봐도 타이밍 맞춰서 피하면 되겠죠. 마지막인 마법진 패턴입니다. 보스 뒤로 마법진이 나오고 큐브가 여러 개 생성되는데 총 3번 공격을 합니다 워낙 공격이 느리고 피하기 쉬워서 그냥 눈으로 보고 피하면 될것 같습니다 죽기 직전에 체력을 흡수하는 인장을 뿌리는데 일정시간 이 바람의 인적을 먹지 않으면 HP를 40%가량 회복합니다. 무조건 먹어야 하는 패턴이니 바닥 잘 보시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. 해당 패턴을 모두 숙지하고 플레이한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영상에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开ค 천니세요 여두들 힘내세요.